안녕하세요. 음무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이무동경호에서 나온 낙수동 1호입니다. 낙수동 지역은 이무지역에서 가장 남단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해발 약 1500m 정도의 높이에 위치하고 있고 연중강수량이 상당히 풍부한 편으로써 운남대엽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차원입니다. 이무동경호차창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낙수동 1호 고차원에서 매년 낙수동 1호 생차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건차 모습을 보이는 바와 같이 약검무스름하면서 녹색을 띤 그런 차엽이 특징적입니다. 오늘은 약 3g으로 투차하여 서 차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차이기 때문에 약 85도의 물로 10초간 빠르게 세차하고 1분간 윤차한 후에 80도의 물로 1포를 약 5초간 우렸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첫포부터 물질감이 상당하고 차에서 거품이 일고 있습니다. 건초향도 상당히 화향과 과일향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는데 1포를 우렸는데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2포 역시 80도의 물로 약 5초간 우려서 시음을 해보았습니다. 1포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밀양과 과향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면서 고산미는 거의 없이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시원한 그러한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포째로 접어들면서 탕색도 약간 더 진해지고 물질감도 증가하였습니다. 고미가 살짝 비치면서 후운이 바로 따라오고요. 회감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열감은 아직 크게 느껴지는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4번째 입니다. 아직 신차이기 때문에 탕색이 아주 진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밝은 노랑색 아, 거의 연한 노랑색에 가까운 탕색으로 비춰지지만은 실제적으로 차 맛은 상당히 깔끔하고 맛있는 편입니다. 5포째에 접어들면서 고산미가 살짝 증가하였지만은 기분 좋은 회감과 단맛이 꾸준히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역시 이무동경호의 명성에 걸맞는 아, 이런 낙수동 어, 고차수 차역으로 만든 어, 생차를 마셔보니까 어, 입이 호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6포째 입니다. 여전히 꾸준한 내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지금 차는 약 80도의 물로 각 5초간 짧게 우리면서 마셔보았는데요. 이런 신차는 길게 울렸을 경우에는 아직 어, 안에 있는 화학물질들이 자연 진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산미가 빠르게 증가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고난 엽조의 모습도 큼직큼직하고 잘 제자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맛이 아주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세월이 지나면은 건초야 사라지겠지만 대신에 맛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오늘은 어, 이무동경호에서 나온 낙수동 1호 어, 고수차 시험기를 여러분들에게 어,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